납작당면 먹을까? 로제 불닭 에 소세지 치즈 부어서 문스파이크 소세지 라면 땅해도그도 같이 먹었지 문스파인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닭은 뭐예요?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불닭 납작당면 먹어볼게요 납작당면은 이게 원래 그냥 조리법대로 먹으면 쓴맛이 난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쓴맛없이 맛있게 먹는 방법 이라는 영상이 저한테 추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돈스파이크의 소세지 와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보통 소세지의두개 정도 굵기가 되는 것 같고 뽀글이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라면땅 핫도그라고 해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건데 이 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저의 라면 땅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라면 땅 핫도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먹은 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먹어볼게요. 음 으음! 치즈 진짜 잘 어울린다 라면땅 한번 먹어보자 바삭 소리 어디갔어? 얘 에어프라이어에 가야되겠구나 얘가 조리법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분이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12분 30초를 돌리래요 180도에서 그래서 그냥 1분만 돌렸거든요? 근데 바삭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안 되겠다, 하나 돌려올게요 돈스파이크의 소세지 이게 치즈 맛으로 해서 치즈가 이렇게 뿅뿅뿅뿅 나와있거든요? 근데 왠지 치즈가 여기에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웃음> 괜찮다 음 치즈가 골고루 계속 있네 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돈스파이크님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되는데요? 이거 아까 그람수 보니까 1 8 0 g 이더라고요 그러면 삼겹살이 1인분보다 많잖아요 음 음 소세지 자체는 제가 추가로 넣었던 조만한 소세지가 더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크기 면에서 압도적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달라요. 얘가 먹는 양이 훨씬 많은데도 소리 자체는 이 조만한 애가 훨씬 더 탱글탱글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음. 인기 있을만하다. 맛있다. 핫도그 가져와 볼게요. 이야. 오,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요? 비주얼 봐봐요. 제대로 라면 땅 같은 느낌이다, 이제. 얘는 무조건 에어프라이어에 드세요 좋습니다 좋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요거 먹을 때 쓴맛 이런 거 하나도 안났거든요 그리고 그 로제랑 치즈랑 소세지의 향이 안에서 막 어우러지니까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